이때 정수선이 주지 진산식을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및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선수님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0대 대한불교 종회종 제10경의 약천사들이 정선수님의 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1998년 10월 약천사 주지로 출발하여 어, 1 9 9 5년포산한 혜인 대송사를 감사선으로모건 스님을 재계사로삼의계를소개해겠습니다 1999년 회의사 승화대행을 입학하였고, 2018년, 2016년, 사회복지재단 제주차관원 원장을 예임하였고, 2018년, 대대 법계를 수리하였습니다 2020년, 약천사 템플스테이 지도공사를 예임하였고, 2022년, 4월 13일, 약천사 주지로 임명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제가 주표삼수를 치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아끼시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열 번째 주제로 정수 스님을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스님께서 생전에 계셨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정수 스님에게 힘을 얻어다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수 스님을 위시해서, 문종문도들이 당신의 뜻에 가르침에 잘 받들어서 실천하는 제들이 되겠습니다. 2 0 2 2 1 5 5 소재지 제주세포시, 사찰명 대한불교조기동 약천사, 지위 주지, 법명 정수, 종원제 54조 제4항에 의하여 임명함 불기 2566년 4월 13일 대한불교소계종 총무원장 원행 네, 조담을 한 자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니다 이어서 신임 주짓수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사를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아까 저희 맞사인님이신 덕조사님께서 고불식은 아니죠. 저는 고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은서 스님한테 고하는 걸 보고 가슴이 뭉끈했습니다. 이양청사 선배의 스님들이 바꿔놓은 단체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제주도도 아니고, 전국에서도, 어떤가는, 그러한 시행에 따르고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진행단체라고 하면, 은 아나요 봉사다. 그리고 우리 성환사장님께서 만드신, 이 뜻다. 그리고 우리 마사인님, 덕조사인님께서 만드신, 교양심의불장에 지금까지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회생님들의 뜻을 받들라서이 우리 양천사의 시민단체를 더욱더 더 발전시키고 모든 불자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살아나는 열심히 살라는 그런 채찍으로 가고 앞으로 모범이 되겠고 약천사 주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들을 이만 진짜에 드립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